안녕하세요 조시입니다 오늘 메뉴가 코스코에서 트라미스 케이크 준비해봤어요 어, 지금까지 너무 먹고 싶은데 한번도 먹은지 없어서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케이크는 15,000원 15 정도 샀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맛있거는 아메리카노 준비했어요 그냥 그냥 생크림인 거 같은데요. shit. <laughs> 그라미스 케이크가 음,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느끼하네요 그래서 <웃음> 지금 보시면 판만 반전도 먹었어요 반전도 먹었고 음, 제가 생각하는 것 처럼 케이크? 나는 케이크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그냥 생크림? 생크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만전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찍고 다음에 더 봐요. 이 케이크는 나중에 제가 먹어버릴게요. 오늘도 행복하세요. 안녕!